청신호 TV 다양하게 즐기고 싶으시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PC로 접속하기. 우선 포털 사이트에서 유튜브를 검색해주세요. 엔터 버튼을 치면 바로 나오죠? 꿀리꿀리! 오른쪽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눌러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 로그인 후 검색창에 청신호를 검색하면 구독버튼이 딱! 어때요? PC로 구독하기 참 쉽죠? 영상 클릭 후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영상 시청 후 따봉 버튼도 잊지 마세요! 스마트폰으로 청신호TV를 즐기고 싶다면 핸드폰 구독은 필수! 기종 확인 후 유튜브 어플을 다운받으시고요. 우상단 아이콘 클릭! PC와 마찬가지로 로그인 후 청신호를 검색하면 구독 버튼이 딱! 알림 설정도 한 번에 하면 편하겠죠? 영상 시청 후 따봉 버튼도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도 청신호TV 하세요!